한 아, 밀고 와. 한고하모아라고했아 <웃음> 아, 답답해. 들어가려뭐 풍덩 들여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어간다들어 그러게. 하마는 색에서 받쳐다 오리 하마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.